미역국에 이것 한 스푼 놀라운 피부 미용 지금부터 만드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냄비에 소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어, 넣어주세요 마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불려서 어, 깨끗하게 씻은 미역 그 다음에 참기름도 넣어주시고요 냄비에 물을 조금만 붓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잘 아시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어, 추가해 주시고, 맛을 보시고, 수분이나 다른 모자란 간을 해 주시면 끝!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바로 이것을 한 스푼 넣는데 가루 콜라겐이에요자 이제부터 맛있게 드시면 피부 미용이 좋아지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피부 미용도 관리하는데요 콜라겐 영양제 대신에 이렇게 먹는 방법은 저는 미역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콜라겐 영양제 대신에 콜라겐 가루 한 스푼을 미역국에 넣어서 먹는답니다 자세한 콜라겐에 대한 것은 비디오 설명란에 설명해 놓을게요. 여러분은 마켓에서 어떤 브랜드를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